아아 아악 아악 아아아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예. 저기요 <웃음> 굉장히 힘드신가보다 많이 힘듭니다 네이피는님 아아 어 후! <웃음> 이 진짜 쉽지 않다. 쉴때 뭐예요, 대체? 전 잠만 자요. 잠을 진짜 좋아해가지고. 무슨 거짓말. <웃음> 맨날 몰려다니잖아. 뭘 놀러다녀요. 애들이랑 맨날 몰려다니잖아. 뭘밥 아, 먹는 거죠. 거기서 방에서 쉬죠. 힘드니까. 제 저... 형은 뭐예요, 방에서? 카메라 한번 들어주실래요? 아, 형이 찍으면 되잖아요. 형이 찍으면 되잖아요. 아, 내가? 아, 셀프로. 아니, 한 여기 찍어줄게요. 가지고. 저요? 쉴때 여기서 쉬는 거죠.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 쉴때뭐 그렇죠. 일단 저번 저는 그 뭐야 정현형이랑 거기 갔다 왔어요. 만자모. 만자 모 가봤어? 아니요 가보고 싶어요. 갈라고 한번 날 잡았어요. 만자 모 어땠는데요? 어... 되게 좋던데? 날씨는 좋았어요? 엄청 좋았지. 약간 음. 힐링하는 느낌. 사람들은요? 많았어. 거기 뭐이 뭐가 생겼대. 그래서 카페랑 뭐 이렇게 같이 있어가지고 충현이랑 뭐 정현형이랑 그런 거 음. 시합요? 승현이 아니에요? 네 명이서가. 야 창섭이랑. 어, 그렇다. 되게 부담스럽다. 저 카메라. 승현님 네. 뭐 하나요? 저는 방에서 유튜브 보고. 아니 지금 뭐 하냐고? 지 배고파 가지고. 핑이 없어요 지금. 얼굴은 배가 안 고파. <웃음> <웃음> 아 배고파. 이게 왔을 때 브랜드 메뉴? 아, 콤보로 먹어야 되는 거야. 죽을 때까지 먹는 거지. 이거 이거 할 거예요? 하나 갖고 돼? 아니면은뭐 종류별로 시키든 거. 너거다시키라고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이렇게. 아니 그러니까 너 하나 고르고 빠지고 너 하나 고르고 이런 식으로. 그럼? 시킬게요. 네. 네. 카드는요? 십만 0만원 나왔는데. 야 승현, 샐러드 좀더 하나. 알겠습니다. 진짜... 야, 이거 안 찍히지 마요.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니, 그런 걸 시킵니까? 형형뭐 드실까요? 저요? 예. 네. 그거요 뭐요? 이 그거요. 소스? 아 소스 네. 제이 밥 주세요 밥이요? 네 그럼 얼마큼 주세요? 어린, 어린이 어린이 키즈키즈 자식 승현 밥 많이 먹지? 많이 먹겠지 승영이밥 아, <웃음> 각 <약각당> 담아줘야지 <웃음> 안그러면 승현이가 삐져요 <웃음> <웃음> 승현이가 지금 배고파서 잔뜩 화나 있는 에이, 거거든요 승현이가 삐져요 많이 앉으면 <웃음> 저요? 승현이 봐네 네 거요 아, 어서 봐 아, 맛있겠다, 잘하다 아, 승현이 샐러드 많이 써서 뿌렸네, 소스 맛있겠다 <웃음> 소스, 소 아! 왜? 아 <웃음> <웃음> 역시 스테이크, 강추 아. 응. 아. 해봉해 주세요. 모르려고 어, 부족한데 그러게. 어, 이거 카메라를 좀우 오! 우와. 잘 보란데? 그러세요. 그러아 일단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? 이치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그거 안 되는 거 같은데. 아, 그래? 오. 어. 와. 또 나오나? 설마 응, 끝났을 걸요. 아라운오는거같아니요또 <웃음> <웃음> 뭐야 이렇게 많아? 그 <웃음> 제가 좀한 따를게요 잠시만 한번 따를게요 어떡거아일자 아, 사진 한번 먹었다 아니 이거 나한테 엄청 오는데? 맛있겠는데? <웃음> 와 <우와>, 진짜 맛있겠다 <웃음> 여이 자르고 카메라 끈다. <웃음> 아왜 그래요? <웃음> 어때? 맘바. 맛있어? 어. 맛있어? <웃음> 장난이래요? 음! 좋네? 에? 이거 어디 갔어요? 누가 다 먹었어요? 여기요 <웃음> 있었는데요. 없어졌어요. <웃음> 오, 나 근데 여긴 처음 먹었나? 오! 야너 해라. 야 들어와 너 해. 어. 어. 오. 좋아. 자 타임 가. 지금 이거 커피 내기 하는 거죠? 네. 오케이 오케이 어? 다 같이 한 명씩 당연히 한 명씩 해야지 줘야 돼요? 나는 찍고 있으니까 자 먼저 해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아, 여기서 여기서 가보자 가보자 얼굴 나온다 얼굴 오 뭐야 가보자 가보자 어?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몰라. 오, 에 놓고 왜, 왜 그래? 오,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? 잘한 거 아니에요? 72점. 1라운드만 옆에서 네가 하면 되잖아. 그냥 어 72점 너야 <웃음> 네가 이겼다 야 띵하야 네가 이겼다 너 72점이야 오케이 66 오케이 c o 아하~~~ 잘가요. 잘 먹을게요. 끝났죠? 끝났죠? 끝났죠? 왜안 <웃음> <끝났죠? 웃음> 와? 일본 왜 이렇게 빨라? <웃음> 잘먹어요어요잘먹었어반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정아 <목적> c <요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목적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찍을래? 다 똑같이 생겼는데? 뭐가 다른 건가? 와. 그 이렇게 하 오, 뭐야. 여기 뭐 그거 없어? 아, 이거인가? 어어와와 그게 어다다다자 가. 이거 아니다. 가나 가자. 와, 제대로. 와, 와. 와, 이게 뭐냐? 키가. 왜 이렇게 많아? 말도 근 돼. 얼굴도 돼요, 이거? 왜요? 와... 왜그러와나 아, 아, 이거는 아니다 야... 야... 진짜... 멋있어 이게 맞냐? 아나못 <웃음> 보겠어 용익씨? 네? 마음에 들어요? 나 우와... 멋 어때요? 마음에 들어요? 아니요 <웃음> 상당히 열심히 하시던데, 마음에 안 드는 거 치고. <웃음> 이 세상에 나오면 안될게 나왔네요. 한번 보여주실래요? 와. 우리 평생 비밀로 하자. 찢어도 되고. <웃음> 어? 아, 뭘 봐. 아, 고를 게 있어, 그게? <웃음> 다 똑같은 거 아니야? 누가 힘들 것이해저 봐. 와 이건 진짜 와...